단백질 최대 항염증 채소 브루셀싹 잘먹는법 시장에서 사온 오아닉 브랜드의 브루셀싹 인데요 어,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고 짙은 녹색이에요 우선 이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손질을 할텐데요 어, 물에 충분히 흐르는 물에 씻어서 어, 밑둥을 잘라서 어, 썩은 잎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고 반씩 잘라서 준비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어, 준비가 되었으면 저는 찜통에 어, 앉혀서 찔 텐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찜통이라도 괜찮고요. 어, 이 찜통에 한 6분 이상 쪄서 준비를 할 거예요. 김이 보람보람나고 부드럽게 익을때까지 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찐통안에서 불쌔싹이 부드럽게 쪄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쪄진 불쌔싹을 꺼내서 약간 식히면서 소스를 준비합니다 이 소스는 고추장 소스인데 들어가는 재료는 고추장과 가을릭 어, 마늘하고요 어, 특별히 어, 비트 뿌리를 갈아서 넣었어요 애플사이더 하고 세서미씨드 그 다음에 어, 그린어니언 이렇게 들어가서 맛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꿀을 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많이 쓰더라고요 꿀을 꼭 넣어보세요 어, 그 쓴맛을 아주 많이 잡아주면서 소스랑 잘 어울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쓰다고 별로 안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어 남은 브루셀 찐 것도 한꺼번에 담아서 꿀을 뿌려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매일매일 먹으려고 합니다. 아마 며칠간은 이 브루셀 싹으로 단백질 보충을 잘할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버터에 찍어 먹어보았는데요. 고추장 소스와 버터 소스 둘다맛있더라고요 브루셀싹은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하면 채소 중에 하나 있죠. 생 브루셀싹 한 컵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권장하는 비타민C, 비타민K의 일일 요구량을 충족한다고 하네요. 브루셀싹과 같은 짙은 녹색 십자화과 채소는 a 와 c가 풍부하여 염증을 낮추고 암발병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식물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브루셀싹은 요즘 소위 뜨는 high protein anti-inflammatory vegetable 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요리에 드셔보세요